자, 안녕하십니까. 장기성입니다. 아, 어,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광민성 대장 증후군에 관한 질문인데, 아, 조금 과, 좀 광범위한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뭐, 그렇습니다. 내가 문자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일단, 본인 본명은 안 밝히셨어요 010 2731 5199 이렇게 뭐 전화번호만 알수 있는 분인데 청년이라고 하셨고 그죠 그냥 한번 신뢰가 안되면 문자메시지를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자 보냅니다. 젊은 청년이고 만성 소화불량, 복부 차갑고 딱딱하고 머리 멍하고 치료 방법 좀 알려주세요. 특히 가장 힘든 게 머리가 너무 멍하고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고 피가 통하지 않고 머리가 뜨겁습니다. 예전 건강 생각할 때는 머리도 개운하고 시원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제 정상입니다. 병원에 가면 모두 정상으로 나와서 치료 방법을 모르니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현재 상태 키 175cm 체중 55kg 제가 치료하고자 하는 증상 심한 건망증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위장 굳어진 느낌 12시간을 굶어도 배고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10시간 잠을 자도 피곤한 만성 피로 복부 냉증 복부 딱딱함 수족 냉증 얼굴 상열감 만성 소화 불량 잦은 설사 저체중 허약체질 저산증 윗산 부족 속이 전혀 쓰리지 않음 밥을 많이 먹지만 힘이 나지 않고 자도 자도 피곤함 무기력증, 약한 우울증, 강박증, 눈꺼풀 떨림, 다크서클, 피부건조,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하고 멍한 증상, 손바닥이 아주 붉음 혀가 갈라지고 백태가 심한, 오줌 냄새, 배변 냄새 심한, 몸이 좋았을 때는 4시간만 굶어도 속이 서릴 정도로 위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12시간을 굶어도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네요. 즉, 속스님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참 암담한 질문입니다. 암담한 질문이고, 안타깝고, 제가 본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명을 밝히지 않았고,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고, 제가 왜이 댓글을 읽어드렸냐면, 이렇게 방금 질문 주신 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간혹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이 댓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일지 저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 근데 저는 <웃음>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이증상을 갖고 여러분이 병원에 간다면 병원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주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는 방금 이 어, 문자메시지로 저에게 질문 주신 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 정상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답변을 동영상을 통해 올려놨습니다. 제가 왜 지난 2년간이란 시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라 거예요. 너무 방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단답형의 답변을 해드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 문제는 아마, 이 질문을 주신 분은 동영상을 많이 보진 않으신 분 같아요 일단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통해 답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사증후군, 온몸에 나타나는 소화불량 증상, 체액기 설사, 막 가스, 실금, 복부팽만감, 비염, 목에 이물감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로 고통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치료법은 있습니다. 치료법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다는 라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을 눈뜨고 있는 동안 심지어 꿈에서도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신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이 병의 치료법을, 치료 원리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저의 명예를 바라고, 어떤 그런 걸 추구해서가 아니라,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20년 동안 죽다가 살아난 어떤 그런 경험을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에 동영상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 주신 분의 그 질문 하나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답변이 그 동영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전화 상담을 해 드리다 보면 단답형의 치료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미나나 이런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답형의 치료법을 찾, 찾지 마라. 치료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가스 이동 원리와 혈액 순환 원리와 폐의 확장, 창자의 팽창 현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없으면 이 병을 치료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오늘 질문 주신 분들은 질문 주신 분에게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많은 분들이 치료가 됐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가 되고 가스실금이 치료가 되고 코막히는 만성비염이 치료가 되고 만성체기가 치료가 되고 메니에르 증상이 치료가 되고 명치통증이 치료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치료가 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제가 하라는 대로 충실하게 따라왔던 분들이고 어떻 하든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부자리 조정하는 거나 모래주머니 착용하는 거나 때로는 세미나에 멀리서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이나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이나 송탄에서 올라오신 분이나 어떤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라 제가 판단이 돼요 일단은 문자로 질문 주신 분이나 이동 영상을 처음 듣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 주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동영상이 제가 아마 대사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관련돼서 올려진 동영상이 약한 50개 정도 됩니다. 50개 정도 상당 부분 제가 지워버린 동영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위험, 위험에 위험 처하게 될까봐 지워버린 동영상도 있지만 50여개 동영상인데 이런 거다 보라는 말씀을 드리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행동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질문 주신 분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온갖 몸에 병에 걸려 있으신 분들. 심지어 말로 할수 없는 어떤 암이나 폐쇄성 폐 질환, 폐가 커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치료 원리예요. 몸을 살리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치료가 제가 여러분을 치료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치료 방향과 원리와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는 라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사정우군 치료법 1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대사증후군 치료법 1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찾으셔서 유튜브에서 찾으셔서 그 동영상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요런 요런 요런 동영상을 먼저 보세요.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만 보시고, 일단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은 동영상부터 보세요. 보자마자 막 행동하지 마시고 동영상부터 차차 하나 보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둘러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욕심을 내서 2차 자각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욕심을 냈고 서둘렀고 무리했고 그러면서 몸살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다는 라걸 제가 알고 있어요. 누누이 말씀합니다. 2보 전진 1보 후퇴하라. 그런 말씀을 해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욕심을 냈었고. 근데 일단은 대사정군치료법 1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찾으셔서 밑에 보면 자바라 운동법에 관한 동영상 두 개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바라 운동법. 일단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에 대한 동영상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에 관한 동영상은 약 7개 정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 듣기 귀찮다 힘들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저에 대한 어떤 바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믿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바람 운동법도 듣고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약 7개에 해당되는 걸꼭 믿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치 통증 배에 가스 차는 정상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들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치 통증 배에 가스 차는 정상에 대한 동영상은 5개가 나와 있어요 5개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조건 모든 분들이 들으세요 뭐 나는 비염이니까 안 들어요 다 들어야 돼요 다. 치질이니까 안 들어요. 야 치질 또 들으면 효과가 있는 마음. 역류성 식도염이니까 안 들어도 된다. 역류성 식도염 도 들어야 돼 자주 체하는 정식이라 속이 미식미식하다. 머리가 어지럽다. 다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질문 주신 분 증상을 쫙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그 모든 증상이 이이 동영상과 연관이 있는 동영상이야. 제가 이이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잘 믿, 믿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저는요 그죠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셔야 된다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방법을 가르쳐서 돈을 뜯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어 주셔야 된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기 보면 뭐 십자가 표시도 있고 하지만 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닌 걸 맞다고 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치료 과정상에서 어떤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끔씩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욕심을 내거나 무리수를 두거나 뭔가 잘못 적용했거나 이랬을 때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또 계속 많이 올려드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2차 자각 증상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근데 명현현상이라고 해요 치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잘 넘겨 가셔야 되는 거예요 2차 자각 증상 없이 치료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거기에 있는 대사증후군 치료법 1강 밑에 있는 동영상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저를 욕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왜 저를 안 믿었는데 안 믿고 배신당했다면 저를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몸에 변화가 나타난다 는 그냥 변화가 아니고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치료되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이 병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치료되는 병이 아니에요. 서서히 변화가 일요 혈관이 변화를 일으키고 폐가 작아지면서 커진 창자가 다시 작아지면서 피가 올라오면서 서서히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병이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확 요거 조금만 하면 어떻게 조금만 어떤 동작을 하면 확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 하루만에 그냥 하루가 아니라 뭐 30분만에 병이 나와버렸다는 분들도 근데 그분들하고 오늘 문자 질문 주신 분의 상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동영상을 다 보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폐에 문제가 발생 있는 분들이 한 90%는 돼요 양쪽 폐가 다 커져 있거나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날숨이 잘안 돼요 또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있어요 피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복부로 피가 계속 몰리고 있어요 다리로 피가 계속 몰리고 있고 머리에서는 피가 빠져가고 있고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증상이 여러분 몸에 시시각각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쭉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폐의 좌우 비대칭 이란 동영상이 있어요 얼굴의 좌우 비대칭 폐의 좌우 비대칭 이란 제목의 동영상도 찾으셔서 꼭 필수 동영상이에요 제가 동영상 올려놨는데 최근에 보니까 폐의 좌우 비대칭에 대한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다 이런, 이런 거 제가 봤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 보시는 거야 왜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거는 이부자리조정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제 명치통증, 배에 가스 차는 증상이는 동영상을 들으시면 이부자리조정법에 대해서 설명이 돼서 이제 그거 따라가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모래주머니, 이제 손목에 모래주머니 착용법이 있다. 이런 모래주머니 착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어떤, 저, 교회에 어떤 학생이 하나 찾아왔는데, 어제, 세미나는 아니고, 제가 이제 세미나는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를 한번, 이제, 폐 좌구이대칭이나 어떤 기본적인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은 일요일날 오시라고 제가, 장길 성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장길 성 궁금한 점이나 질문 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찾으셔서 들으시면 거기에 어떤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이나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방법대로 질문도 하시고 저도 한번 만나 보시고 그렇게 하는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어제 두 분이 오셨어요 인천에서 한번 오셨고 송탄에서 한번 오셨는데 젊은 친구들이 오셨더라고 참이뻤어요이뻤고 어, 어,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해 줬는데 분명히 오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 가요 문제점을 찾아가고 한 개씩 한 개씩 해결 모든 문제점을 찾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고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늘 했던 말인데 이 모래주머니가 이, 이 병의 치료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그, 그 학생의 말로는 50%는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이 그래요 근데 모래주머니 착용법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안타깝죠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안 보시는 거야 안 보시는 거야 안타까운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보면데왜이 사람들이 이걸 안 볼까? 아, 세상이 너무 불신사례다. 이거, 이 동영상을 보려면 무지막지한 시간이 걸리는데, 믿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보지를 않겠구나.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답형의 답변을 찾아가 헤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 병은 절대로 단답형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제 동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보시고 쭉 따라오시고 계신 분들이 한 200명 가까이 돼요 200명 가까이 되는데 올릴 때마다 그날 한 200명이 보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혹시 지금까지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는 이렇게 채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올리는 동영상은 한 채널에 이렇게 쫙다 올라가요. 제가 이제, 뭐, 영어 동영상도 하나 올려놓고, 이제 대사정원 치료법에 관한 동영상도 하나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일단 구독자 신청을 하세요. 구독자 신청을 하셔서 보면 제가 올린 동영상을 일목에 의연하게 쭉봐올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동영상을 올려놨는가 라고 일단 한번씩 한번씩 읽어보세요 는아뭐 모래주머니 착용법 이 뭐야 뭐 배에 가스 차는 증상이 뭐야 치질 치료법 이렇 올려놨어요 또 오십견 치료법 뭐 이렇게 올려놨어요 또 트림 치료법 뭐 이런 거 올려놨어요 또 허리통증 뭐 비염치료법 이런 거 올려놨어요 어떤 동영상이 있는지 한번한 한 번쯤은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고 난 다음에 또아 내가 지금 이 동영상부터 먼저 하나 봐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 하나 보시고 다시 그 대사증후군 치료법 1이라는 제목 댓글란에 있는 그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보세요. 그, 그게 필수 동영상이고 기본 동영상입니다. 진짜 그그 그 동영상만 보시고도 많은 발전이 치료에 많은 발전이 발생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명치통증이나 배에 가스 차는 증상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고맙다고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홍선희님 어제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뭐 따로 외부에서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동영상을 가끔씩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우리 홍선희님 2년 동안 후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홍선희님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왜 후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뭔가 있으니까 후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아마 이 일을 계속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들 때문에 저도 여기서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거는 그냥 장담을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분은 문자 질문 주신 분은 저보다 더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몇 년이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5년 혹은 길게는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분 정도의 정상이라면 이분 아까 댓글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진짜 심각한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치료법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은 가스가 이동하기 시작하고, 지금 가스가 지금, 이번 장 폐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자가 딱딱해지고 있다. 이건 뭔가 지금 가스가 굳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자 벽면에 붙어서. 근데 이제 자소 게스를 뽑아내는, 조금이라도 자꾸 뽑아내는 연습을 하고, 원리에 따라서 가스를 뽑아내고, 혈액순환을 도모를 해서, 머리에 피를 다시 끌어올리고 상체로 피를 끌어올리고 하면서 피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스가 정상적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의 거의 모든 정상에서 벗어나요 저는 진짜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은 암까지도 회복이 될수 있다고 항암치료와 함께 이 치료 원리를 적용을 하시면 나는 아무도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참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저를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런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근데 확신이 있는 걸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그렇죠? 맞다 제가 도와드린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이 문자 주신 분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열심히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동영상을 들어셔야 해요 2차 자각 증상이 나타, 설사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2차 자각 증상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댓글을 이렇게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희한하게 떠났던 분들도 나중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다른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치료법이 없는 걸 결국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왔어. 그리고 혼자 고민하면 안 담해요, 안 담해요. 그 어떤 저를 한번 만나보시던가 만나 사람이 만나보면 신뢰감이 더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 나는. 왜 여러분한테 저를 한번 만나보라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신뢰감이 바탕이 되면 아 그리고 또 비슷한 정상을 갖고 있는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 사람 말이 뭔가 있구나 그럼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시거예요 그죠? 일단 대사정원 치료법 1강에 있는 동영상을 쫙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제 채널에 구독자 신청을 하시고 올라있는 동영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 살펴보시고, 그 2차 자각 증상에 대한 대처법에 관한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동영상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머리 아플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위가 아플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다리가 아플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허리가 아플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이런 그 대처법들을 다 올려놨어요. 물론 모든 걸 올려놨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겪으시는 2차 자각 증상에 대한 대처법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동영상들을 다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고생시키려고 저한테 어떤 유익을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스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내 폐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가, 창자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가, 내 몸의 온몸의 혈관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가를 문제점을, 이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한 가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전진을 해나가시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또 가다가 한번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전진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라는 여러분들저 조바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병 언제 치료돼요? 1년이면 되나요? 6개월이면 됩니까? 2년이면 됩니까? 또또 또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는 분은 3년이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30분 만에 이 병에서 치료된 명치통증에서 벗어나 버린 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저도 벌써 지금 뭐, 치료법을 이해한 지가 한 4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열심히 노력, 해 저는 그래요. 저는 죽을 때까지, 자, 운동하고, 자바라 운동하고, 옷법도 하고, 다리도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 거다. 왜? 좋아지는데 왜안 하느냐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분명한데, 왜, 안 하면 더 나빠지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멈추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운동하고 바르게 활동을 하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가 와 1년을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 해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는 제가 뭐 100% 완치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3년 동안 집 비용 때문에 3년 동안 집에만 있다가 이제는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고 내 몸이 받쳐준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100% 치료가 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80%, 81%, 82%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답형의 치료법을 찾지 마라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가지지 마라 또 너무 욕심내지 마라 2보 전진 1보 후퇴하라 혈관이 요 순식간에 회복되지가 않아요 혈관의 탄력이 무지막지 해요 우리 몸에 혈관이 13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들어있어요 그 혈관들이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창자가 여러분들이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폐가 변형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가스가 비정상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스가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에 적절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면 어떤 행동을 자제하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오래 걷지 마라. 극기 운동하지 마라 짧게 하는 건 된다. 5분 10분 정도는 괜찮지만 은 30분 1시간 정도 극기 운동하고 등산하는 건 자살행이다 정상인하고 똑같은 운동 하지 마라 좌우비대칭이 발생되어 있는 사람이 똑같이 수영을 하고 자전거 타기를 하고 뭐 탁구를 치고 이러면 정상인들하고 똑같은 운동을 하면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좌우비대칭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수영하지 마시고 자전거 타기 하지 마시고 등산하지 마세요. 좌우비대칭을 찾아서 오른쪽에 좌우비대칭이 발생한 사람은 오른팔을 더 많이 흔들어야 되고 왼쪽에 무게를 더 많이 줘야 되고 왼쪽 다리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오른쪽 다리는 힘을 가능하면 빼야 되고 자세는 어떻게 앉아야 되고 누워있을 때는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고, 걸어다닐 때는 어떻게 걸어다녀야 되고, 앉아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행동을 해야만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끈기가 필요한 겁니다. 너무 여러,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띄엄띄엄 보고 계시고, 어떤 동영상을 먼저 봐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동영상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하지 못했어요 왜? 동영상이 너무 방대하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아, 좋지 않을까, 않을 까을 거다 혹시나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영상들이나 또 가치가 없는 동영상들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그띄엄띄엄돼 있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필수 동영상 대사정군치료법에 있는 필수정 1강 댓글란에 있는 필수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정상이 최소한 30에서 50%는 회복이 돼요 그 나머지 50%를 이제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찾아가는 거예요 끌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대사증후군 치료법 1강에 있는 동영상들만 신중하게 들으시고 적용을 하시기 시작하면 최소한 30% 좀 많으신 분들은 50%에서 60%까지 회복이 돼요 그 동영상을 언제 다 보냐?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드라마 한 프로씩 본다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한 개씩만 보면 어떤 동영상은 뭐 15분짜리도 있고 어떤 동영상은 30분짜리도 있고 어떤 동영상은 1시간짜리도 있어요. 근데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제 저녁에 질문 주신 분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동일하고, 하여튼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규칙은 아시죠 규칙대로 하시고, 또 홍선이님, 제가 참, 좀, 그, 도움에 대해서 좀 갚고 싶어요.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 저도 어때좀 갚을 수 있는 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선이님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랜만에 후원금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저는 바람은 그래요. 모든 분들이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이 저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당간이나 모든 분들이, 제가 모든 분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오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 보기도 하시고, 분명히 좋은, 뭐 좌우, 폐의 좌우비대칭 찾아 들어있는데도 제가 조금 보는 눈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앉아 있는 자세를 잘하고 있는가 호흡법은 잘하고 있는가 팔동작은 자, 폐의 좌우비대칭에 대해서 혹은 뭐 병비에 대해서 동작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기회가 되시면 저를 만나러 도 한번 오시고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혼자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모든 질문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막 질문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장길성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그게 아 질문을 이렇게 하시라.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 보시고 어꼭 치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못고친 제가 보기에는요 뭐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닌 이상은 물론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혈액순환을 원하는 회복시켜주고 하면 치료 회복 도움이 돼요 근데 굳이 바이러스성 질환 어떤 뭐에이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자보기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 폐쇄성 폐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의사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장 폐색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없다 이럴지 모르고. 과민성 대장정원은 불치병이다. 가스실금은 불치병이다. 만성설사는 불치병이다. 저는 그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벽에 부닥치셨으면 저를 한번 만나보시고 그래서 치료 가세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하지 마세요. 또 게으르게 행동하지 마세요 하 평생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겠냐 남들은 어떤 사람은 뭐 건강해지려고 하루에 3시간, 씩 4시간씩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거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려고 매주마다 등산을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동영상 몇개 보는 게 힘들다 잃어버리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정신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여러분한테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치료하세요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치료해 주세요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셔서